네 요즘 토벌에서 유행하는 게 있죠 바로 화신 로키의 1페이지를 건너뛰고 플레이를 하는 스킵덱이라는 건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로키는 치명타 저항이 매우 높고 주기적으로 아군 용사의 버프를 해제하기 때문에 치명타 확률 버프와 버프 사용 타이밍이 공략에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고 딜을 넣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패턴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리어 타임이 늘어나고 양쪽 플레이어가 패턴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 움직임, 월드의 움직임, 반대로 스킵 덱은 치명타 확률을 100% 올려주는 리키와 3체인 반응 버퍼, 유나를 사용함으로써 패턴이 나오기 전에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클리어와 비교적 쉬운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리키와 유나를 조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고 가끔 리키 버프 타이밍이 꼬이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패턴을 봐야 하는데 이때 방어를 해줄 용사나 베아트리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마르페이를 넣음으로써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살짝 불안정해요.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공방에서 조합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친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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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도 미뤄가면서 촬영에 도움을 주신 이머스님의 채널도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더 다양한 플레이 영상이 보고 싶다면 조용원님의 채널을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